다 주려고 저기다 쟁겨놨어요 네, 둘째 나면 안녕하세요 <웃음> 여기 오늘 찍어주시는 분은 저희 엄마인데 초록이 자는 동안 제가 저희 집 집들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신발장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신발을 놓는데 요즘에는 유모차를 놓는 바람에 여기잘유롭지 못하고 여기가 이제 저희 츄리건데 보면은 이쪽도 좀 군데군데 보여주세요 물티슈, 기저귀 이런 걸다 쟁여놓고 이러고 살습니다 네, 그리고 저 청소기는 이제 갖다 버려야 되는데 지금 못 버리고 있어요 들어오세요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자 여기는 이제 우리 응? 초록이에 뜰떼기를 해놓은 거고 잠깐만요 지금 아기가깼기 때문에 빨리 보여드릴게요 여기 거실이고 여기는 주방입니다 여기 아일랜드 식타이 있어요. 저희 초록에 깼기 때문에 초록을 데려와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. 키키! 아이고! 불겹져요 여기가 애기방인데 여기 매트리스 하나 놓고 이렇게 악어, 악어 쿠션을 범퍼 쿠션으로 쫙 해놨고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애기 베개랑 제가 임신했을 때 샀던 죽부인이것까지놔가지고 이렇게 애기 방으로 아예 쓰고 있어요. 이 가습기도 따로 놨어요. 이거가 좋은 게이 물통이 스테인리스로 돼 있어가지고 좀더 위생적인 느낌이 들어요. 그리고 여기다가 가습도, 습도 측정하게 냅뒀고, 왜 이걸 해놨냐면 좀 흉하긴 하지만 우풍이 살짝씩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, 네. 여기가 원래는 남편의 방이었어요 애기가 나온 방 3개짜리 사시는 집들은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어, 남편 방이 대부분 좀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의 초록이가 노는 곳 초록이 놀이터 짜잔 갑자기 이제 이걸 찍게 돼가지고 우리 초록이가 어 지금 미모 관리를 못했는데 어 그래 봐주세요 어안녕이 안녕 안녕한다 <웃음> 여기 다던 소파를 여기다가 치워 버렸어 왜냐면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넓어 보이고 너무 좋은 게 초록이 여기서 놀고 있을 때 내가 여기서 뭔가 만들고 있잖아 보이잖아 바로 바로 확인해 그렇지. 오시는 분들마다 되게 넓어 보인다 그러게 오, 진짜 이렇게 좀거실 넓게 보이고 싶으면 좀 과감하게 소파를 저쪽으로 한번 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TV가 여기 있으니까 사실 t v 볼때 되게 불편하거든요? 근데 TV를 살짝 이렇게 틀어도 되지만 우리는 저렇게 정자재을 냅두고 여기다가 이렇게 <웃음> 쿠션을 쌓아가지고 얘큰거 있잖아요. 큰 쿠션을 놓은 다음에, 여기다가 제가 좀, 이러고 봤어. 그래서 남편이 약간, 여기서 TV 보는 것에 맞들렸고, 근데 굉장히 편해, 이제이 소파 등받이보다 훨씬 편한 것 같아. 우리 초롱이도 아빠 자세를 맨날 보더니, 얘가 갑자기 막 이러고 있는 거야. 음. 따라하기 시작했어요. 너무 웃겨가지고 소파가 되게 괜찮아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. 이 소파가 뭐 사라 재질의 소파인데 이게 너무 좋은 게 초록이가 여기다가 많이 흘리게 되는데 그래도 이게 흡수가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막 여기다가 뭐 긁거나 음. 사인펜으로 칠해도 그게 뭐 지워진다? 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. 하주 은정 가구단지에서 샀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원하시면 제가 이렇게 주소를 남겨보겠습니다. 저는 진짜로 대여를 많이 해요. 그래가지고 어 이것도 다 대여, 대여품이지. 음, 이것도. 요즘에 조금씩 걷고 있어가지고 이걸 이렇게. <웃음> 맞죠? <웃음> 어머나, 어머나, 이봐. 나첨봤다이야 어머머, 어머머. 어? 어, 콩알만해가 이렇게 다니냐? 애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이건 다 대여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네, 벽지에 뭘 붙여놓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아 여기다 세 개지도 하나 붙여놨거든? 근데 이걸 너무 좋아해요 이 동물들보다 이세계지주가얘 눈에는 더 많이 들어오나 봐 우리 이모가 선물해 준 크리스마스 선물 오 어, 한번그 대여해 가지고 왔는데 어. 되게 좋아했거든? 여기가 확실히 대근육 같은 게 발달이 많이 되는 것 같아 방기 공간을 바꿀 수 있는 구조물이 좀 많은 게더 좋은 것 같아 아이소에 산 5천 원짜리 발판인데 목급시킬때 엄마 아빠들 이제 허리 아프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쓰는 걸로 샀거든? 두 칸으로 돼 있어서 너무 좋았어 근데 지금은 딱 터파 올라가는 용도로. 음. 초록이 계단이 됐어. 그래서 아니 이게 너무 잘 사는 것 같아. 자, 넘어가 볼게요. 주방을 또가줘야지 야, 뭘딱왜 이렇게 지저분해냐? 아니, 근데 이게 깨끗한 거야, 지금. 그래? 어, 그리고 뭐. 부엌에 물티슈 하나 안 올라와 있으면 거짓말일것 같아 너무 다 지금 깨끗한 척다 치워놓으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것도 지금 안 치워놓은 거예요 애기 잘때 근데 아무튼 이 물티슈 어디든 있어야 돼, 하나씩 우리 부엌 이것도 지금 다 초록이 밥이호씩줄거 지금 이렇게 챙겨놓은 거야 이거 아까 먹었던 대게랑 새우랑 야채 조금 해가지고 주려고 하고 여기는 이제 진짜 제가 도움 많이 받은 이 아이 주도 이유식 책인데 너무너무 진짜 감사히 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초록이가 오늘 뭐 했는지 저희는 앱을 안 쓰고요 이렇게 수기로 항상 정리하고 있어요 이것도 초록이를 위한 노트인데 한달한 한 달씩 저는 뭐 그림도 그리고 주구부침 겉바삭 좋아 엄마 좋아 아빠 좋아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 과일장 좋아 그래서 막 이렇게 하루 일지를 여기다 써놔요 그래야지 다음 사람이 봤을 때도 힘돈이 없으니까. 이거는 이제 초록이든 누구든 집에 오면 항상 저는 고구마가 좀 이렇게 데펴져 있어야지 언제든지 요기를 할수 있다라는 안정감이 생기더라고. 근데 정말 추천할 만한 진짜 저 응. 이거 요즘에 남편이랑 저랑 꽂힌 수정과 같은 시나몬티. 요거 되게 되게 맛있더라고요. 또 뭐가 있을까? 얘는 이렇게 크로기가 커가니까 저 꼭지를 계속 라지, 2스 라지로 키웠다가 나아가서 아예 이 콸콸콸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 요 꼭지로 바꾸게 됐어요.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스로 잡고 그냥 앉아서도 먹을 수 있도록 이 츄를 넣고서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앉아서도 먹을 수 있게끔 해놨고 요즘에는 그냥 컵, 빨대컵에다가 먹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을 막지났거든요 그리고 자이흡착식판은 투데코가 후기가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걸 샀고 이거 한번 쓰고 뭐 여기에다가도 주고 저는 이두 개면은 어... 저렇게 먹이는데 또 다른 식판이 아직은 필요하지는 않더라고요. 또한 가지 애기가 있으면서 진짜 빛을 발하는 아이템은 요건데, 이건 실리콘 덮개예요. 그래서 그냥 볶아나는 뭐 딸기가 있어, 아니면은 뭐 국이 있어, 이러면 이렇게 덮으면 되거든요. 딱 덮어져요. 그래서 냉장고에 바로 넣으면 되고 그리고 전자레인지 데울 때도 이렇게 이체로 데우면 돼가지고 비닐 자꾸 뜯어가지고 쓰는 게좀 찝찝했는데 요거! 이쓴 이유로는 진짜로 네. 그럴 일이 없어서 꿀템! 꿀템입니다 또 저를 위한 엄마들을 위한 아이템으로 제가 뭘 갖고 있나 또 먹는 거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에 한번 쓰러졌었어요 한번쫙 이렇게 하고 있다가 뒤로 갑자기 확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홍삼을 정말 열심히 잘 챙겨 먹으려고 하고 김도 잘 챙겨 먹으려고 하고 깻잎도 되게 좋대요, 철분이 많아서 철분, 롤비타민 이렇게 해서 같이 또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꼭 진짜 잘 챙겨드세요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애기 턱받이 같은 거 씻은 다음에 어디 널어놓을 데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널어놓고 싱크대가 너무 좁으니까, 여기 있던 그 건조대를 빼버리고, 아예 식기세척기를 좀 가끔씩만 쓰고, 건조대로 주로 이용하고 있어요. 어쨌든 이게 현실적인 지금 상황이다. 라는 거. 이거는 우리 초록이가 먹는 오트밀. 이건 약간 좀 애들이 먹기 좋게 만든 오트밀이야 전자에 넣어가지고 딱 데피면 은 되게 간편하게 먹을 수가 있는 거야 이거는 이제 정수기를 저희가 남편에 적극적인 오빠가 이 여름 정수기를 너무 갖고 싶어 하더라고 그래서 했는데 바다리 한 4만 원인가 5만 원 나가는데 살려고 보니까 그 값이 그 값이긴 하더라고 사실 너무너무 만족감은 커 여름 특히나 여름에 얼음 이렇게 하면 은 나와요 바로 어? 지금 꺼놨나 보다 오빠가 댄스 있게 꺼놨네 오빠 냉장고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슉 정말 <웃음> <웃음> 계란 정말 정말 이, 우리가 좋아하는 마라샹궈 소스 굴소스 한 번도 아직 안 먹었어 사과 제가 사과를 좋아하기 때문에 냉동실 <웃음> 여기가 애기 칸 이거 오빠 남편 자, 아침에 방탄티에 먹는 거랑 애기 아침에 오트밀 먹을 때 블루베리 넣어서 주는 거 애기 낳기 나서는 애기껏 하느라고 내꺼 할 만한 그런 에너지가 남아있진 않더라고 그래서 애기것만해 엄마 엄마 밥 보여주세요 오케이. 아이고 맛있겠다 우리 식단이에요 네. 참 감사하자 엄마 오렌지 주스 줄까요? 아니 나는 물이 최고야 뿡 쥐가 음. 다 잘라먹네 엄청 잘라먹지 음. 여기는 뭐냐면 여기 약놓고 여기 우리 초록이 비상약 아 비상약들 이렇게 챙겨 놓는 거고 여기 막 챔프 이런 거다 있고 그 다음에 어, 이거는 이제 우리 그거 애기 프로바이오틱스. 이거 우리 휴대용으로 맨날 갖고 다니는 이 스테인리 이거랑 멸강 구강티슈 이거, 아, 이거 안 썼어, 결국에. 제가 먹는 영양제는 비타민C. 그리고 이 크랜베리. 이거 가끔 먹고. 그 다음에 여기 콜라겐. 이것도 요즘에 사가지고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. 나는 오늘 열심히 건강검진을 받아왔기 때문에 옆에서 과자를 먹겠어. 알다. 페로기는 거의 자기가 혼자 잘 먹어서 너무 고마워. 야, 얼굴 잘 먹어. 이렇게 잘 먹는 게 어디야? 진짜 너무 감사. 감사하지. 응. 그래서 막 요즘에 딸기도 그냥 하나 큰거 하나씩 그냥 그대로. 줘. 사해 먹어? 응. 그리고 막 손으로 파가지고 막 이렇게 뜯어서도 먹고. 근데 엄마들이 보통 다 잘랐잖아. 쏙입만하게 근데 그것도 좋은 응. 점이 있어. 이제 응, 목 응, 응. 그러니까 막이 막혀서 음, 잘못하면은 애기들 먹을 때는 항상 어른이 있어야 돼. 그럼. 야 제발 제요야 이제 손바라지. 야 이제 손바라지. 그러다. 얘 네가 이렇게 안 먹을 때가 있어. 떨어진 건 내가 줘 먹어. 어? <웃음> 엄마 안줘 먹었어? 난제안줘 먹어. 근데 얘가 얘가 떨어지고뭐어 이상한데. 내내 자식이 흔히 거 이런. 먹다 남은 걸안 먹었는데 무자순 손녀가 먹다 남은 걸 먹고 있다니 참 엄마가 바뀐 거지 약간 내가 바뀐 거지 음. 여기는 저희 안방인데 안방도 우리 초록이 아이템으로 지금 여기가 싹다 이렇게 점령이 당했습니다 진짜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<웃음> 다행이고 <웃음> <웃음> 보행기도 이제 지루해가지고 우와, 오랜만에 애들이 지루해하다가도 <웃음> 또 주면 또 놀아요. 그러니까. 오랜만에 타니까 좋아하는 것 봐. 봐. 그러니까 진짜로 한달안 한 보면 은 왜가 다시 관심을 갖는. 그럼. 거. 저희는 이불을 각자 쓰고 있어요. 각자 좋아하는 이불이 달라가지고. 그게 네 이불이야? 어 이게 내네 이불이야. 지금 고민이 있어. 침대가 너무 크잖아. 근데 이 프레임을 없애고 이 매트리스만 살려서 바닥에 놓까? 을 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 프레임어뭐두 하고? 프레임은 이제 뭐 당근 하던지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남편이 쫓겨난 남편이 자기 방을 잃고서 여기 와서 <웃음> 컴퓨터를 하고 있어 <웃음> 아 미안해 되게 이런 거생각하면돼 여기도 이제 여기 옷방인데 사실 나는 옷실 이게 많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여기다 놓으면 다 끝나 그리고 여기도 애기 용품들 놓는 칸은 딱 했는데 여기 딱 맞더라고 이제 초록이 거 친구한테 다 주려고 저기다 이렇게 쟁겨놨어요 네, 둘째 남녀 둘째 지에 no. 생각 없습니다 그걸 주지 마 나중에 줘 저희 사무실을 보여줄게요 제 방을 초록이도 좋아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초록이가 와서 뭔가 기분 좋으라고 동물 친구들을 담고 음. 여기는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 그린 작가님한테 의뢰해서 받은 우리 초록이 200일 때 모습 어?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지? 어? 귀여워요 어. 저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일을 집에서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의 방은 오빠가 살려줬어요 애기 보면서도 일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누르잖아요? 그러면은 애기를 업고서도 일할 수 있는 음 스탠드네 어 스탠드되니까 애기를 업고서도 내가 음. 뭐 가끔은 뭐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업고서도할수있어 진짜 저는 편집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이 스탠딩 테이블을 난 너무 추천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초록이 준답시고 이봐 고머 다시 한번 해봐, 자. 봐봐, 이거, 돌아가는 거 보여? 응. 어. 어머, 신기하다, 얘야. 이렇게요. 응, 음, 음. 세상에. 우리나라랑 차원이 다른 입체의 비기야. 까꿍! 영어. 음. 이거 뭐야? <웃음> 까꿍! 영어. 음. 어머, 신기하다, 정말. 응, 하나 더 있어, 하나 얘는, 쓸게요. 다 보여줄게, 엄마가. 짠! 이거 아. 근데 이게, 이게 작품이지. 이 작품이지. 이게 무슨 책이네? 그러니까. 이거 봐. 무슨 양념같이, 그지 어머나 세상에. 근데 초록이 이거는 너가 아낄 수 있을 때 이거 엄마가 되게 아끼는 거야. 그래서 초록이도 같이 아낄 수 있을 때 줄게. 이쪽 화장실 한번 보여줄게요. 화장실은 정말 그냥 평소에 있는 모습 그대로인데 애기치아. 요즘에 이걸로 치약질 되게 잘해요. 슈너그를 쓰다가 슈너그를 너무 작아서 이렇게 바꿨고 요즘에는 저랑 목욕할 때 그냥 여기 욕조에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욕조에서 목욕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여기만 오면 저희 들어가려고 난리가 난리 삶의 질 상승돼 와 이게 입고 없고 뭐,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<웃음> 여러분들 손목이 나 하여튼 뭔가 조금 편하라고 제가 꼭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수전입니다 수전 360도 24시간 다 돌아가니까 씻을 때 뭐, 똥꼬도 그냥 얘가 원하는 방향으로 쭉 가니까 너무 편하고 양치할 때도 편하대요 이렇게 물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막정급방향로다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도 여기 살짝 돌리고 돌리면 은 정도만 잘 누른 다음에 쏘면 은 애기 정말 깨끗하게 닦을 수 있어요 애기 아이템들이 놀 때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망 같은 거를 마침 팔더라고요 애기는 이제 저의 샤워카운인데 이것도 진짜 입고 없고의 차이가 너무 커요. 토럭이랑 그 같이 씻을 때가 있거든요. 나올 때 저가 막옷 입고 할 그런 여유가 없어요. 왜냐면 은 애기를 혼자 옥뚫어 뒀다가 얘가 이제 활동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 꼭 무슨 일이 이런 면안 되잖아요. 그래서 저는 후다닥 저 샤워건 하나 그냥 쫙 입어 버려요. 내 머리만 이렇게 좀 수분을 말리고. 오늘 갑자기 제가 요청했는데 너무 무이 맞으셔서 감사합니다. 아이고 확실히 엄마랑 같이 응. 있으면서 육아를 하니까 진짜 시간이 응.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고 수다가 너무 재밌네. 아 그리고 혹시 이걸 보시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? 우리 집은 이렇게 살아요.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공개해 줄수 있는 분이 있으면 여기다가 메일로 보내주세요. 그럼 키키가 찾아가겠습니다.